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은평뉴타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산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1년 365일 24시간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 공인중개사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산이통에 대장안 3개에 들어오셨던 5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불과 3, 4년 만에 거의 다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도 이 단지 내에 이렇게 뭐 어떤 분이 위함, 어떤 분이 대장함 이렇게 3기, 4기 때 들어오셨다가 치유가 되신 분이 두 명이나 더 계셨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뒤에 저희 어머니도 매우 건강해지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난 여기가 참 좋다. 여기 숲속을 산책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어, 그러시면서 이제 올해 여든 세 살이신데 여기서 쭉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날씨가 이렇게 포근한 날이면요, 우리 반려견과 함께 이 숲속을 한한두 시간 정도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매일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감기 굉장히 자주 걸리셨거든요. 1년이면한네 다섯 번, 그냥 계절별로 걸렸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기 이사온 지가 지금 5 년이 됐는데요, 만5 년이 됐는데. 그 동안 감기 걸리신 게딱한 번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거 환경이요, 이 자연과 아주 가까워졌을 뿐이죠. 자연은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울창한 숲에 눈을 감고 또 자연의 그 소리와 또 향기, 또 초록의 푸르름을 보고 있으면요, 성스러움마저 느껴지고요. 또 나의 영혼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초록의 숲은요, 지구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취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숲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효과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숲에서 좀 오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바니쌤 네, 첫 번째 효과는요 바로 몸을 정화하고 치유한다 입니다 예방의학 아메리칸 저널 연구에서는요 나무가 많이 없는 지역에 살면요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의해서 사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휘톤치드 때문인데요 이 숲속에서 나오는 휘톤치드는요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를 내죠 향기가 아주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산뜻하죠 그런데 이 휘톤치드는요 단순히 향기가 좋은 곳을 넘어서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이 나쁜 균과 또 해충, 또 곰팡이 등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히톤시드의 주성분이요 테르펜이라고 하는 유기화물인데요 이 테르펜의 효능은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기생충을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이 테르펜은요 우리가 숲속을 천천히 걸을 때 우리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을 안정하고요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안정입니다 녹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양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자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이 숲속의 식물은요 강업성 장이 활발해서 음이온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음이온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어, 식물에서 나온 이 음이온을 호흡을 통해서 마시면요, 세포의 이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활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피도 맑게 하고 신경 안정과 피로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이온은요, 스트레스 해소, 또 정신 안정을 가져다 줘서 우리의 그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긴 힘들지만, 자연 속에서 많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또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있으면요. 긍정적인 감정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숲에 많이 있는 음이온은요. 우리 몸 속에 많이 있는 그 양이온을 상쇄시켜서 자연신경을 안정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또 맥박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서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있음으로 해서 생겨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뇌의 피로를 없애준다입니다. 어, 현대인들이 요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일과 또 생각에 쌓여있기 때문에 뇌의 피로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이 또 뇌의 피로를 만들어주는 또 원인 제공을 하죠. 우리가 자연 속을 걸으면 우리의 뇌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실험이 있는데요. 그 치바대학 연구에서는요. 우리가 숲속을 산책할 때요. 도심 속 거리를 걸을 때보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한 12% 정도 더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일을 하시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또 머리가 아프시면 요 잠시 시간 내서 집이나 또 사무실 근처 숲속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암을 없애는 nk 세포를 증가시킨다 입니다 숲속을 산책하면요 우리 몸에 암과 싸우는 nk 세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nk 세포의 주기능은요 암세포 또 바이러스 감염 세포 같은 이런 비정상 세포들을 찾아내서 이걸 제거하거나 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숲속에서 하루 종일 하이킹을 하고 나서 이 혈액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NK세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매일 숲속에서 산책을 한후 매일 한달 뒤에 이 NK세포 수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려 15%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고령자. 세명중 3명 중한 중 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참 많이 걸리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어, 몸의 노화로 인해서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암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 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자연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휘톤치드또의는요 도심 속보다 숲속이 최고 70배 정도 나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휘턴치드, 또 음이온, 가장 많은 장소, 또 계절, 또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산책하면 더 많은 가성비를 누릴 시겠죠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수분요 어, 뭐, 침엽수림도 있고, 화력수림도 있잖아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침엽수, 화력수? 네. 일반적으로요 침엽수림이 화력수림보다 약 1.7배 정도 더 많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숲속을 가실 때심혈수가 많은 곳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계절인데요. 계절별로 이런 음이온이나 히톤시드의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 어, 계절적으로 언제 가장 많을까요? 네, 여름입니다. 7, 8월 달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가을. 10월, 11월. 그 다음은 이제 봄인 3, 4월이고요. 어, 겨울이 이 히톤치나 음이온 양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가나면 여름 가장 많이 돌아다니시고요. 그다음에 가을, 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대. 어, 이제 계절을 빼놓고요 또 장소를 빼놓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히턴치드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하루 중에 히턴치드는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낮인 오후 3시, 2시, 3시 경에 가장 낮다고 해요 좀 이른 아침 시간에 숲속을 거느시는게 히턴치드 그리고 음이온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에는요 가능하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도심 속으로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숲속으로 또 침엽수리 많은 곳에 하루 종일 있으시면요 그 주중에 쌓였던 그 모든 스트레스 병원군을 다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